지난 4월 일본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독도의 한글 인터넷 주소까지 선점하는 사태가 있었죠. 이러한 시국일수록 애국의 가치를 재조명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애국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업의 경우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역사 의식을 높이는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애국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DBDBR에서는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브랜딩 전략을 내놓은 기업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GS리테일의 GS25는 동종업계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애국 마케팅이 뛰어드는 기업인데요. 매년 테마를 달리해 역사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25 70주년에는 6월 한 달간 국군 장병사랑 진심 고마폰 캠페인을 실시해 참전 용사와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 6.25 전쟁 관련 주요 정책 홍보문구와 독립 서울 현충원 소개 영상 QR코드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한 도시락 8종을 판매했습니다. 아울러 GS25 공식 앱에서 진심 고마폰 스티커가 부착된 도시락을 판매해 겨오지 부대에 건당 1,000원을 특별 부식으로 기부하게될수있죠 국내 이커머스 기업인 티몬 역시 애국 마케팅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팀원는 6.25 전쟁 71주년을 알리기 위해 2주간의 유해발굴 사업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감시단은 캠페인 신청 대상인 6.25 참전용사의 친외가 8이내에 해당하는 유가족에게 별도의 연락을 취해 필요한 시류를 채취했었죠. 또 유가족이 아닌 일반인 역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응원하기로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대면 시류 채취 참여를 유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국내 최초로 형성해 유전자 DNA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데 유조한 것은 물론 개인 SNS에 캠페인을 공유하고 게시판에 응원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을 통해 범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은행업권 역시 6월 호국 고운의 달을 맞아 이국 마케팅을 기획해 선보였는데요. KB 국민은행은 2019년 이후 3년 연간 대안이 살았다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 국내외에서 활약한 독립운동가들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업적과 일대기를 대중에게 알려왔습니다. 2019년 3일절 100주년 기념일는 서대문형무소 오신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만세운동을 벌친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부른 노래를 재현해 대안이 살았다 음원을 제작했는데요. 이듬해 3일절 101주년 기념일 대안이 살았다 음원은 적 조회수 415만 7천여 건에 달해 2021년 3일절 기념식 공연곡으로 채택되기도 했답니다. 국내 기업들은 애국 마케팅을 꾸준히 이어가며 애국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쌓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도한 애국 마케팅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영화 자전차와 언복동은 과도한 애국주의 논란에 휩싸이며 결국 흥행 참패를 겪었었죠. 자전차왕 엄복동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조선인 최초로 조선 자전차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며 동아시아를 휩쓴 엄복동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하지만 해당 영화는 애국심 고취학이란 주제에 비해 작품의 개연성이 떨어져 국뽕이 기댄 어설픈 애국 영화 라는 혹평을 받고 흥행 참패를 겪게 됐습니다. 애국도 좋지만 정작 놓쳐선 안될 기분부터 제대로 챙겨야겠습니다. TBR